<목> 얼마 전 저희 회장님이 영상 편집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음날 아침 M1 맥미니가 로켓 배송으로 도착했습니다. 애플 실리콘의 M1 시리즈가 출시된 지 벌써 한 분기가 지나고 있고 과연 지금 M1을 사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오늘 저는 현업 녹음실 엔지니어로서 음악 작업에 M1이 과연 살만한지와 영상 작업에서의 M1은 어떠한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더으로 추가로 구매한 LG 4K 24인치 울트라 파인에 대해서도 후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악 작업 하시는 분들 특히 클라이언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비추입니다 프로2를 비롯해 로직, 큐베이스, 에이블톤 라이브 등 시퀀서들과 내장된 플러그인 및 악기들은 현재 로제타2를 통해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음악 작업 특성상 내장 플러그인만으로 작업을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외부 서드 파티 플러그인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 M1과 빅서를 지원하지 않아 아예 실행되지 않는 플러그인들도 많고 또 이유 없는 에러로 플레이백 도중 꺼지거나 멈추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특히 아직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M1을 정식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파이널 컷 유저였지만 촬영에 있어 워낙 똥손이다 보니 더더욱 장비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최근에 블랙매직사의 카메라로 기변을 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도 다빈치 리졸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M1에서 파이널 컷은 깡패다라는 소식을 듣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M1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17.1 M1용 베타 버전을 발표했었고 얼마 전 17.1을 정식으로 릴리즈 했습니다. 저는 4K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M1에서의 편집은 정말 스무스하고 원활했습니다. 특히 무료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에서 퍼포먼스의 차이가 큰데 GPU 가속이 가능한 스튜디오 버전에서 M1의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자잘한 버그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크게 작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파이널 컷이나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M1으로 넘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나 포토샵 등 어도비 프로그램들도 M1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도비 관련해서는 16인치 맥북이나 아이맥처럼 기존의 고사양 GPU에서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라는 리뷰들도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 M1 시스템의 구매에 있어서 가장 이제 갈등되는 부분은 지금 M1을 살 것인가? 아니면 후에 출시될 M1X나 뭐 다음 모델을 기다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뭐 작업이나 이런 것들 을 하면서 지난뭐한 십몇 년간 애플 제품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해 봤었는데 보통은 이제 애플 유저들 사이에서도 1세대 애플은 거르는 게 정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들이 이제 좀 기변을 해야 될 타이밍이 돼 가지고 M1을 구매를 할까 아니면 다음 모델을 기다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 회장님을 핑계로 M1 맥미니를 한번 구매를 해 봤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맥을 구매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작업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음악 작업이라면 절대 사지 마시고 어, 영상 작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사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음악 작업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M1이건 M1X건 시퀀서가 공식 릴리지를 하고 안정화가 다 되었다 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절대 옮겨 타시면 안될것 같고요 사실 영상 작업 같은 경우는 뭐 파이널컷과 다빈 치리졸브에 한해서입니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에 비해서 퍼포먼스는 조금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형화되고 그 다음에 저전력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발열 문제가 없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M1을 구매하신다고 해도 다음 세대에 비해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사실 다음 세대가 나온다고 하면 더 좋은 성능으로 출시될 수는 있지만 가격도 그만큼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M1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맥민이나 뭐 맥북에어나 혹은 또 맥북 프로가 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가격에 고성능의 컴퓨터를 구매하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구매하기 전까지는 어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에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구매하고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모니터를 지를 차례입니다 이참에 4K의 은총을 받아보고 싶은데 세 가지 모델로 압축됩니다 LG 24인치 4K 울트라파인 그리고 델에서 나온 울트라샤프 27인치 U2720Q 마지막으로 LG 27인치 UN880입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제일 비싸고 화면이 작은 울트라파인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리뷰를 서치해본 결과 맥북과 아이맥 화면에 눈뽕을 맞은 환자들은 이미 약을 쓰긴 늦었다는 간증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의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울트라 파인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뽐프를 넣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포트가 M1으로 넘어오면서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맥을 쓰시는 분들은 포트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썬더볼트독을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울트라파인이 썬더볼트독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줌으로 일단 30만원어치는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리퍼 제품을 쿠폰을 먹여서 62만원에 6개월 무이자로 구매하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32만원에 4K 24인치를 구매한 것이 되므로 6달에 내가 힘을 합쳐 갚으면 며칠 사용해본 결과 울트라파인과 맥북의 화면은 2017년도 맥북 프로를 기준으로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맥북 쪽이 화면이 더 어둡고 글레어가 좀더 있습니다 즉, 비침이 심합니다 맥북 모니터에서 가장 불만인 부분이 화면 비침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밝은 곳에서는 종종 작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울트라파인 쪽은 더 밝고 글레어가 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업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파인 쪽이 명암이나 선예도가 맥북에 비해 조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맥과 1대1 비교를 해보진 못했지만 아이맥급이라는 평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디자인 쪽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구매 후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24인치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책상이 좀 좁은 경우나 모니터함을 사용해서 눈에 가깝게 세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24인치가 조금 더뭐 가독성 면이라던가 글씨 크기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이렇게 맥북이랑 같이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구성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편집 같은 거할때 맥북 쪽에는 전체 화면을 띄워 놓고 전체적인 그림을 모니터 하면서 영상편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장점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27인치까지 나는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24인치 4K 모니터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urn milk. 오늘은 M1 맥미니와 LG 24인치 4K 모니터 울트라파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의 지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